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의 물과 같은 허들렛 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바뀌고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포도주와 같이 진정한 맛을 내는 참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물과 같은 삶이 포도주와 같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몸들도 주님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정말 낫게 하여 주셔서 잠을 잘때에또 수면제 먹고 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들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일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심하게 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끄러움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신분이 하늘나라의 왕자로 온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조성하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동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정들, 과정들 주님 함께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들을 주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래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의 복으로 또 기름진 복으로 또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